어이 독보리.. 독보리인 애 왔어 독 어.. 어.. 어. 메나있습니다네 어, 응. 역시 다골 앞에 장사 없어요 아씨 어, 왜 왜요? 나봐. 해골 두 마리 잡았어. <웃음> <웃음> 자. 아이 해골새 저거 어디서 오는 거지? 완전 앞이잖아 여기가. 우리 소래 작업대 해어 이거 곡괭이도 수리 가능해? 네 이거 수리돼요 저기서 작업대에서 만든 거 오케이 아니, 제가 소리할게다 됐어. 아, 여기서 저게 나오는구나. 원목이. 저 나무좀 캐고 있을게요. 응. 응. 그렇지. <웃음> 네 미안한데 단호 예. 네. 이쪽 부분에. 네 여기 나, 나 있는데 모닥불 하나만 더 설치해주면 안 될까? 네 여기 너무 안 보여가지고. 그게 아니고 어? 한, 한, 한, 그게 하나 더 왔다 어우 응? 배틀링 겁나 잘하시는데 어, 어, 어, 어, 어, 어. 한 마리 더 있다 벌써? 어, 아 너무 멀다 손잡했었잖아미 없어 아, 이제 좀 보이네. 아, 직제좀보이거보네 아, 네 아, 이제 좀 보이네. 이거이다 여기. 제좀 보이네. 이야 아, 이거다떨어 아, 거 같다고. 박네다기보다는거이다떨보진거 같다고. 너무 좁다, 매장량이 근데 그거 하나 캐면은... 한... 템이 한두 개씩 나오는 거같아요 음, 요, 어. 여기는 구리 아니에요 아싸. 어. 그럼 좁은 게 아니지 메, 메텔님 이제 곡괭이 져주세요 제가, 제가 할 테니까 주변에 그거 좀 봐주세요, 애들 오는지 폴푸를 들어가라 어 포트로 써줬어 다시 만들어야돼 그럼 폴 들어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천혜님 뒤에 해골 어 폴쪼 조각 아쪼 조각은 그거 당신 일단은 무기 방어 강화시키는데 쓰는거니까 무기랑 몽둥이 강화시킬 때 쓰는거니까 폴쪼 조각뭐하대요 오, 이 너무 많대 리나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다 우리, 우리, 예다낀것 같은데? 구리가 없다 돌로 놔도 음... 되나? 어, 다 넣어야지 돌 3층 30... 이거... 한, 한 블록 더 보고 갈 거야? 단호? 뭐, 먼저 갈까요 그냥? 아니, 일단 한 블록 더 보고 가온 김에 그 그게 낫지 지금 여유 있잖아 어. 거기 왜... 타... 야, 아, 타... 여기 땡스구나 약탈 누가 해? 우리 서우에세명밖에 없는데 뭐못 잡을까? 박힌 것 같은데? 어 박힌 것 같아. 고기 있어봐. 네, 주변에 한번 걸어서 한번 봅시다. 근처에 있는지. 있으면 캐고 가고 없으면은 그냥 갑시다. 지금 그 정도면 매장량이 좀 많이 나와? 아니 뭐좀그 정도면은. 템이 하나 정도 더돌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여기 바로 아래 또 있다. 저 하나 그래? 찾았어요. 아, 이 먹어야 되는구 가급적이면, 꽉꽉 채워서 가자고고 네. 그래야 템 지금 3명, 3명이잖아. 네. 템을 만들게 되게 많으니까 저리님? 요거는 수레 끌지 말고 그냥 가서 뛰어가서 캡시다 음.. 잠깐만 여기좀 지켜 혹시 뭐야? 그거 지키라고 아.. 그 곡괭이 수리하고 와요? 올 때? 음. 아, 시키도. 어 h 촌이네. 기 계세요? 있어요. 아니 제가 글로 갈게요 끌고 갈게요 l l me 투사 있어요 투사? 투사 저기 걸어와요 투사 온다 투투온온투 투사 에뒤투 투사, 뒤에, 뒤에 투사. 어, 존나 아파 어, 나 죽었어 어 아, 존댔다 언제 뛰어가냐 어, 나도 죽는다 어, 어 무빙해서 쟤 좀, 단우 좀 살려줘 나뛰어가 오, h t 리죽 죽였어 어, 천리님 죽었어. r n him to us. Matelly, you're a baby. y o u r 는 a b a 회피 You're a baby. You're a 이 a b y y o 이 r e 이 b a b 어? 그러네? <웃음> <웃음> 절한번 해줘야되나? <웃음> 응념해줘야되나? 우리 요... 이거 안 지켜봐도 돼? 뭐 어떤거? 묘비야이 예, 아니 수레 수레? 그래? 우리가 여기 없으면 수레는 때리러 안오겠지? 모르겠어여 아! <웃음> 저도 수레로 몰아본 적이 없어 음, 철인이 오면 바로 갈수 있게 구리 깨놓게요 미리 응. 내 템에 곡괭이 있을거야 곡괭이를 집어어그 4번 네번째거네번째꺼어어 어. 아니 아니 메텔링 그거 지키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수레인이면 애들 오는지 알았지. 그거 부서지면 작살납니다 어그러겠 아, 시키 진짜 뭐야? 빨 아. 나 지금 에이크 시크 버퍼 쓰고 네그 스태미너 세 도핑 세개 먹고 뛰고 있어. 어 그럼 스태미너 몇이에요? 세개 먹으면 몰라. 음... 생각 그렇게 엄청 높진 않나? 스태미너 111어가 왔어 벌써요? 곰돌 빠졌어 스태미너... 이... 버프... 버프 때문에 그래 버프 환 캐어 같이 간케 내가 볼게. 어, 어, 뒤에. 뒤에. 이거 뭐야. 친구. 응. 아, 있는 데어 어. 철이봐요 아, 그렇구나. 술에 위에 지키세요, 그럼. 응. 매트리 <웃음> <웃음> 들어오시자마자 광 어, 뭐야 막령동부터 하시네. 어? <웃음> 이거? 어, 단호 여기 왔어? 에? 네? 아, 수리하러리수리수리수레를 그쪽으로 끌고 수리야. 수야아니야일부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거의 냅둔 거야수 뭐, 작업대가 있으면 수레를수로수리할수리으수까혹시리야라서 포탈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포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뭐, 무거운 이런 뭐, 주괴나 광석들은 포탈을 타고 못 들고 간대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 포탈로 옮기는 거, 꼼수 막으려고. 지금 단호 네. 저거 버프 써 줘. 스태미너 빨리 차잖아. 돼요? 그거 쓰면 어, 스태미너 저거 적게 들고 적게 들고 스태미너도 빨리 차니까. 좀 기다렸다가 스태미너 응. 다 차면 네요 아, 못 쳤어? 이조그만 짜투리가 계속 있더라고요. 어, 그 네, 보면은. 알뜰살뜰하게 바퀴가 가야죠. 벌써? 벌써? 써죠 어, 가 어, 고장 났어. 그작업대서 수리할 수 있어요. 아까 뭐, 수레 있는데 서 나인대로 와 나인 미니맵 보고 나인대로 와 여기 다캔거 같은데 근데 어 다... 거기쯤이 마지막인 거 같아 예다 캔스 아이 짜투리 없어 이다다 했어 다 아까 아래쪽으로 내려갔지 그러면 이쪽 부분에도 하나가 있을 거 같은데. 기어 온 김에 싹싹다 캐고 가는 게더이그 있... 그럴까요? 여기 있어 있어요? 아니 우리 처음 쳤 처... 했던 자어 조금 짜투리 음. 그러네 아 철인님 이거 깔끔하게 싹다 캐야죠 어예 네? 이런 거 알트 살살하게 싹싹다 긁어 가야죠. 왜? 구리 여기 찾았다. 찾았어요? 나이는데 아, 저 아래쪽이요? 이건 구리 아니고. 됐다, 됐다, 됐다. 자. 거 저쪽으로 가면 돼. 수레 계속 다도 수레를 갖고 와야 될것 같은데 좀더 멀어서 어, 아닌가? 갖고 갖고 가도 되고. 어떡할까요? 편할 대로 해뭐 배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아잠가굴러 어? 떨어지면 난감한데? 그렇게나죠 <웃음> 이게 어차피 우리 집으로 갈 때는 좀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야 돼서 그래서 그냥 여기 냅둔 거거든요 아 그래? 그러면 은 가까운 중에도 아부투쟁이네 여기가 더 가는 게편하면 그래, 그렇게, 해, 그럼. 굴이. 구리... 굴이 얼마나 캤어? 많이 캤어? 나? 굴이 16개. 여기다가 합쳐요. 합쳐도 돼? 안돼 돌도 이렇게 합치고 다. 응. 안 되잖아, 그냥. 나무? 나무? 여기, 여기. 맞지, 여기? 예. 여기 좀 많은데 양이? 어? 그러네. 여기 좀더 많아. 여기 비워놔도 되는 거지. 네한한 한 곳에 뭉쳐놔도 돼요. 이거 여기 일단 대가, 당신이 저거 하고 있어. 나 도끼 줘요. 내가. 내가 래 데미지가 내가 더 좋으니까 내가 캐게. 왜냐면은 그거 하고 나서 빠르게 가서 당, 당신 것도 구해야 되겠다. 가서 지켜줘 기라고어 지켜줘 이거 다노야 네. 어차피 메텔도 이거 곡괭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니까 사슴 한 마리 더 잡자 어예 그게 낫겠다 그래서 세 명에서 같이 하는 게 이득일 거 같아 안 그래? 그죠그죠 음, 그죠. 아니면 메텔님은 그철곡괭이로 어?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나는 좋은 거. 근데 <웃음> 철곡갱이는안 좋은 게 이제 어. 수리가 저 작업대가 아니라서. 아, 한 음. 네, 네. 대신에 내구도 최대치가 이것보다 훨씬 더 높고 잘 깨진다는 게 그거죠. 그렇지, 그렇지. 나는 원, <웃음> 음, 그래서 원펀맨. 사람들이 어, 뭐 그냥 이뿔곡갱이를 계속 쓴다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 계속 그냥 수리하면서 계속 쓸 수가 있으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시간 효율상 그냥 철곡갱이 해갖고 한번 가갖고 빨리 캐고 그냥 빨리 오고 이렇게 더낫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네 개치해네 네. 시간 진짜 빨리 왔다 오늘 <웃음> 벌써 열듯이야? 아, 아. 멍을 뭐 했다 하면 덥듯이야. 그 근데 원래 뭐... 그 뭐야... 예전에도막 셉투다 같이 할 때도 막 시간빨리 가고... 그러니까. 네. <웃음> 아 그렇게 먼 곳이 아니네. 음... 렇죠 뛰어, 뛰어가면 금방이죠. 여기서... 음, 아 맵상에서 되게 먼거 같아가지고... 에이, 철이님이 죽어서 뛰어온 거리가 먼거지. 여기는 가깝죠. 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 나무가... 이 <웃음> 껴있기만 한다. 에? 둥근이 껴있게만 <웃음> 한다. 아, 원아다수 아이... 있는데? 원복이야? 어. 여기는 나무... 여기 남... 하는... 소나무가 전나무가 캐니까 원목 주는데? 네 그런가봐요 아 어, 근데 나무가 없어 나 햇불만 들어야 되는데 나무 여기 어 있어 응. 여기 하나 나무 하나, 하나. 여기 여기 다섯 개. 원목 햇불 만들게 여기 있어 여기 목재 만들었어 오이씨 뭐야.. 깜짝이야.. 아이.. 해골.. 해골일 때 빨리.. 하고있어 어? 잡았니 어이.. 넉넉고 광쾌구인데 갑자기 뒤에 와서 빡 때리네? 어 메텔님은 뭐.. 활 쏘신다고 하셨죠? 근데 조금 보라야지. 그러니까 한번 써보시고 느낌이 좀안 좋을 수도 있어요. <웃음> 이게 그러니까 어그 낙차가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조준점에 대고 뭐할 때, 대고 할때 앞차 조절했잖아. 네. 네, 그래서. 네, 그냥... 이게 뭐 그냥 조준점 자체를 그냥 위쪽으로 대고 쏴야 돼요. 이게 나중에 좋은 활이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냥 밑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럼 나 그냥 일단은 몽둥이 <웃음> 그럼 철퇴 써야 돼. 나처럼. 몽둥이, 몽둥이. 나와. 아, 이거 모닥부로... 앞으로... 설치 어떻게 해야 돼? 만보요 그 마침... 아, 제가 할게. 제작을 어디서 하는 건가? 음. 제작을 그 작업대에서 하는데 지금 여기는 간이로 설치한 거라서 그 레벨이 낮아서 잘안될 거예요. 집에 가서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어, 철리님 모았어요. 모았어. 음, 뭐 어우 나 무게가 꽉 찼다 철리님아나뭐 어, 지금 못 나가고 있어 잠시만요 가 죽일게 뒤에 뒤에 어. 뒤에 뒤에 독에 돋버리는 애어이별 달았다 얘 아이씨 수... 아니야 어우 동맞 아.. 스태미너 때문에.. 어저 무게 때문에.. 어.. 잠깐 무게를 비우고 와요! 네.. 어이.. 무게가 많이 차면 스탬스터가.. 빨리 나나? 그런가 본데? 어휴.. 와, 우리 구리 겁나 많아요 와 구리 한 100개는 되는 것 같은데? 150개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구리랑 주석이랑 2대1 비율로 들어가거든요? 주석이 문제네 아 그니까 러 구리가 더 많이 들어가 구리가 2, 주석이 1 <웃음> 아 그러니까 주석이 문제라고. 에. 주석이가 많으니까. 저왜 그렇게 캐는 거야? 어. 주석도 괜찮지. 아니 그러니까 주석들은 이렇게 많지가 않아. 에이. 아이씨. 나한테 또 왔어. 저저 저, 저도 잠깐만요. <웃음> 아이 난쟁이 열달고 있는 새끼야. 어이 어허허 어, 겨우겨우 잡았다 어. 나피 많으니까 빼아 어. 이거 별단 놈이 많아 아 별단 놈한테 딜이 안들어가네 아철님이 세긴 세다 천태가 최고라니까, 지금. 몽둥이를 처음에 써서 그런지, 이게 패시브가 좀 높아, 높아가갖고, 다 캤어, 여기. 다 캤지. 어, 그런 것 같은데요? 갈까요, 이제? 어, 가야지. 많이 캤잖아, 이제. 네, 많아요. 나 지금 15개 더 있어. 근데 끌수 있어? 네? 무게 때문에 못 끄는 거 아니야? 그런가? <웃음> 느낌에 갑자기 그런 느낌을 들은 거일까? <웃음> 무게랑은 상관이 없다 그랬던 것 같은데. 참. 가보지 뭐. 이 음식을 먹으면 피가 지금 실로 올라가네. 피하고 체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피 피가 올라가냐 체력이 올라가냐 아니 저기 스태미나 걸로 가냐 그 차이에요. 이건 네, 꿀 수가 있는데. 처리님 그거 돼요? 어. <웃음> 안 돼요? <웃음> 철이님, 철이님이 이거 매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불 하나 더만들이 앞에 나무 좀 매줘. 맞아 이거? 아 이거 무게가, 예. 네. 불의 무게가 몇 가지야? 몰라요. 어, 어, 철이님 독불이 네리네 도구리네. 독불이 네리네 도구리네. 도구리네. 도구리네. 구리네 도구리네. 도구리네. 도구리다 도구리네. 다철리네도구 여기 네. 저 돌은 다 버리고 가자. <웃음> 안 되겠다. 그러십다. 그, <웃음> 모닥불 하나만. 나 지금 피10 남았어. 어, 독분 이거 나무로 좀 베줘야 될것 같은데. 저 청동 도끼가 내구가 다달았어요 어떻게 안날안 돼. 미쳤네. 오. 네. 그루터기도 그루터기도. 단어 아, 죽을 뻔한 거야? 아니요, 저 sorry. 수레가 박살날 뻔했어요. <웃음> 아, 아 소리. 오, 됐나? 네. 네. 이게 깔리면은. 데미지가 받아서... 아, 이거 왜 이렇게 못 올라가냐? 잠깐만 내려봐요, 아. 철님. 내려봐요, 나와봐요. 아, 여기 오르막이라 그런가? 제가... 제가 이거. 할게. 이거... 이거 깨버까 이거 깨는 힘들지야? 이 잠 이거 앞 이거 앞에 거치워봐 아, 앞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수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수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이라고 어, 이거 아, 이 비한거 같은데 그거랑? 아닌데? 미맞게더잘 끌어지는데? 이게 또 무거운거잖아요 철이님이 갖고 있던거 바꿨잖아요 지금 아그러니까그 어? 무기를 집어넣어요 무기 손에 들지 말고 알 눌러서 예 네, 그러고 끌어요 지켜줄게 내가 커 어? 사실은 어 그렇네. 네. 아 씨발 도대체 괜히 벌었네. 아 이거 왼쪽으로 올라가면서 물가 쪽으로 가면서 저 태우갈까 주석? 아어 어, 그것도 괜찮다. 근데 여기 절벽이지 않아요? 절벽이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어, 안돼! 돼! 안 철이님만 믿겠습니다. 안 돼! 오고서 <웃음> 어, <웃음> 달보지. 아! 자 아, 아, 어, <웃음> 나무를 포기해야 되는데? <웃음> 아 <아니>, 난리 났네. <웃음> 오! <오오오. 웃음> 괜찮아요. 완전 박, 완, 완전히 박살만 안 나면 수리하면 되니까. 어, 이거 술, 술에, 수레 끄기 진짜 너무 힘들다. 응. 음. 이게 사람들이 그래서 술에 끌려면 그 길을 닦아놔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그 뭐야. 이게 길을 닦는 게 있어요. 그걸 해야, 해야 된다고. 그래야 끌고 다니기 좀 명예하다고. 뭐어디로가실거예요 어, 이쪽으로 좀 올라가야지 집쪽으로 음... 어? 뭐야 어? 공중에 떴어요 어? 그러다 나 안돼 안돼 수레야 가지마 안돼 어떻해어디 a 어 w a 아, 너 h e question? What was t h 쟁이가 e s t 지 o 아 의미 없어. <웃음> 그래, 아 a s the question? What w 이거 제가 이거 수레를 죽이려고 수레를 놓으면은 이 수레가 미끄러져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웃음> 가자. 근데 주석이 없다잉. 에이, 그게... 야, 여기 목초지네. 에이, <웃음> 내꺼 수레 다뿌려셨어 아. 덩쿨에 걸려갖고 자꾸 공중에 붕붕 뜨고. 여기 수리 한 번만 수리 좀 해주라. 어, 예. 네. 거짓말 다 뽀개져가지고, 수리가. 자. 아, 제작대가 있어야 되는구나. 예. 네. 오케이, 땡큐. 아, 뽀겠어? 예, 다시 횟수했는데? 뭐야? 어. 짓고, 수리하고, 다시 그, 그, 뭐야. 회수할 수가 있어요 주위에 가면서 네. 주석 있는지 확인 좀 해줘 아 없... 목초지로 없겠지만 없어요? 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수레가 네. 지금 이쪽으로 가는 게더 오히려 더 나은 것 같다 기이편편해가지고 음... 아... 아, 나무 어. 없어갖고 어, 어,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 뭉쳐봐 왜왜요? 갑시다 아 배를 인간인지 만드는 게 나을라나? <웃음> 당나인지 네? <에>? 인간인지 장난인지 저기 앞에 앞에 앞에 아 여기 뭐 걸렸다 어, 나뭐 걸렸어 덩쿨, 덩쿨 덩쿨 같은 거피하야 돼. 예 저도 아까 걸리니까 공중에 붕붕 뜨더라고요, 캐릭터가 차라리 배를 만들어서 그냥 옮기는 게 나을 거 같지 않아요? 수레보다 배? 네? 배? 그것도 나쁘지 않은 거 같아 근데 땜목이 안 좋다면서 그 땜목 다음 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차라리 그거를 만들어서 차라리 가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 아 이거 수레 이거 아. 이게 진짜 아닌거 같은데 <웃음> 여기로 가야되나? 아 가방 야... <웃음> 아수레 진짜 너무 심하다 그래도 이렇게 개고생해서 아. 왕창 가져왔잖아 그걸 미안해. 의미로 아. 의미로 삼자고 이거 아니었으면 네 다섯 번은 왔다 갔다 했어야 될 거긴 한데 그러니까 나는 멀리 가고 있습니다 뭐 하십니까 도핑했다 오목의 스테미나가더 좋은가 해서 아, 우체트가 없습니다 걸리는 뭐, 이런 뭐. 이씨.. 싹투모델 새끼.. 뭐 그렇게 막히지마어 그래서.. 뭐. <웃음> 집에 거진다 도착했다 지금 그래? 조금만 더 가면 돼그 장애물 다.. 이거.. 이거 거다피해다냐그래안 걸리는 거야 그러고 있어요 갑시데이 거의 다 도착했다 영! 자! 영! 자! 영! 자! 이거 방송으로 네. 생방으로 라이브라 하면 존나 웃겨 <웃음> <웃음> 카드만 웃고 난리라게, 난리라겠는데 컨텐츠 제대로 뽑는다고? <웃음> 어, 솔직히요? 어, 에, 집이다 아이, 그지 같은 거. 아 아, 그지 같은 거. 어이. 아, 힘들다. 힘들었다. 힘들다왜 사람들이 당나기를 쓰는지 알고 같네 아, 당나기도 있어? 에? 그, 이거 그, 그 있어요. 그, 소리님이라고. 뭔 소리야? <웃음> <에>? <웃음> 있어요. 다이노스랑 철이님이라고 그 있어요. <웃음> 이쪽 제일 끝에 잡는 차. 단호. 에? 여기 여기 제일 끝에. 에이. 그래야 저거 왔다가 땅기가 좋지 않아? 에이. 잠시만요. 저 우선 두 개부터 구울게요. 어그 그게 나할것 같아. 이재 여기다 이런 거넣조